반갑습니다. 여러분, 김자입니다 어, 굉장히 이번에 시즌3 달라진 분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즌2 때는 약간 그 이런 초짜 티가 많이 나는 그런 MC였다면 지금은 굉장히 어, 좀 무르익은 그런 진행 실력. 완전히 좀 차분하면서도 밑에 있는 그런 느낌 보여드릴 테니까요. 저재환한 MC 믿으시면서 다른 아티스트 분들도 아주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스 yes, 에이스 침대가 있다면 바로 네, 저 김자현이 안되히 계십시오 레츠고 음악이 있는 하룻밤 싱스테이 부르는게 값이야 어, 그세 번째 이야기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집주인 김자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1년 만에 다시 싱스테이 3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 보고 싶지 않으셨나요? 싱스테이 3첫 번째 신숙객 에이티즈 홍중씨와 마독스 씨 모실게요 싱스테이3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ATZ의 홍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독스라고 합니다 잘드립니다첫 번째 <웃음> <정몬제의> 영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네. 영어 스토리 저희 싱스테이3 밴드 또 준과 친구들 분들이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Yea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안녕하요안녕 요 오늘 싱스 m s 3첫 방송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 그렇게 막 떨리진 않았고요 약간 설렘이 가득한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또 아, 너무 멋진 게스분들이 음. 나와주셔가지고 너무나 즐겁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 확실히 초때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지 않았나 제 스스로 생각이 드는데 보시는 분들은 어떤 느낌이셨는지 어, 앞으로도 싱스테이 저, 다양한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싱스테이 3도 열심히 할게요 안녕 음. But w h a 내 생각보다 좀 특별한 편안함 보단 어딘가 다리 Oh What i 아, 살이 어, 빠지고 있어 자, 사진 보여줄게. 사진이 내가 얼굴 빠졌는지. 핸드폰 사진을 보여줄게. 자, 보세요. 자, 이랬, 이랬죠? 이랬던 제가 어떻게 변했냐. 자, 얼굴 보이시죠? 가름하죠 얼굴이. 여기도 붓기도 좀 빠지고. 이겁니다. 이진혁 씨, 정세웅 씨, 모세 씨.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이티한 이진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환 형의 그 동생 정세웅입니다. <웃음> <웃음> 아, 한번 같이 탔거든요 태워졌어요. 태워졌는데 뭔가 잡스 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웃음> <웃음> <웃음> 으후로 어 진혁이와 세훈이가 왔는데 어 방송 내내 너무 웃느라고 아 진짜 배가 아팠어요 진짜 너무 재밌게 진짜 방송이 아니라 방송을 떠나서 너무 재밌게 놀았기 때문에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즐거운 만큼 보는 분들도 어 많이 재밌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어 마음이 이렇게 편한 찬것 같습니다 저희 싱스테이 몇번안 남았지만 많이 시청해주셨으면 좋겠고 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싱스테이로 인해서 많은 감동과 그런 우승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 그리고 오늘 또 감사하게도 제작진 분들이 저 김재환 특집처럼 해가지고 어, 제가 노래까지 하고 m c 까지 보는 어, 그런 프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노래할 때어 살짝 긴장됐는데 누나를 어쿠스틱 버전으로 하는 것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콘서트 하는 것 같고 작은 뭐 소극장에서 어쿠스틱 공연하는 것 같아서 나중에 빨리 회원들 찾아뵙고 같이 대창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음악, 노래할 수 있는 그 날이 벌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 팬분들께서도 아주 어, 재밌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응. 안녕! 하는 게 너무 궁금해. 좋은 건데 이거? 컷송 <목소리> <우> <목소리> 아, <컵션> 같아요. <목소리> 너무 예뻐요. 이거 꼭 무대 위에서 쓰어 가겠습니다. 아 부대위. 오케이 <웃음> okay. 네 안녕하세요 김지환입니다 싱스테이 크3 마지막 방송이 이제 곧 시작되는데요. 그냥 일자리를 하나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막막합니다. 제 앞날이. 하지만 앞으로 계속 계속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까 어, 많은 기대도 부탁드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마지막에어서 굉장히 우리 스태프분들을 또 오늘까지 보고, 못 보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아쉽고 그리고 또 우리 또 팬분들 팬분들께서도 이 멋진 싱스테이 무대에서 음, 많은 분들과 재미있게 케미의 모습을 또 보여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드는것 같습니다. 어 예, MC 제니가 앞으로도 계속 또 가야 될것 같은데 싱스테이 4가 빨리 런칭이 돼서 잘고잉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싱스테이 3 한번 열심히 오늘도 어, 불태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멋진 분 나오신, 나오시니까요. 어, 함께 재밌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촬영도 화이팅! 하! 음악 있는 다루고, 싱스의 쓰리, 구름인가 없시야. 안녕하세요, 싱스의 집중인 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기네요, 이 섹시가이.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또 우리 신세스리 업무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면서 같이 할까요? 네. 여러분 잘 자요! 자, 2단과습니다 하나, 둘, 셋, 셋, 와 끝이 났습니다 드디어 싱쓰이 e 오늘도 정말 이무진 씨 독특 독특한 이런 캐릭터에 저희 MC 제니가 만나서 아주 즐거운 방송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또 깜짝으로 또 서프라이즈 도 해주셔가지고 제작진 분들이 너무 감사드리고 끝날 때 이게 끝날 때 멘트를 칠때 그래도 올라오더라고요 감정이 북받쳐 오더라고요 하지만 꼭 참고 또 우리 싱스테3를 보내주도록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싱세4때 다시 꼭 만났으면 좋겠고요. 어,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거는 어,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좋은 또 프로그램에서 MC를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싱스테3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나와주신 모든 출연자 여러분들 어, 진심으로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멋진 무대들 이제부터 한주한주 한주 보지 못해서 아쉽겠지만 그래도 그동안이 눈에 담아왔던 그런 무대들로 또 저의 앨범들 저의 음악들 또 멋있게 또 영향 받아가지고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윈드 사랑합니다. 안녕.